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1탄에 이어서 뉴욕에서 연극영화학과를 재학중인 우요미의 아주 평범한 일상 2탄 보여드릴게요 학교 가는 길입니다 너무 추워요 롱패딩 입고 나오길 너무 잘했다. 약간 일찍 도착했네요. 여드름이 엄청 신경 쓰입니다. 음, 저는 학교 가면 쭈구리가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다크서클 개쩌네. 학교 가는 길입니다. 티타임을 하러 가는 길이기도 하죠. 제가 수업하는 영상은 다른 컨텐츠에서 제대로 보여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일단 언니들을 만나러 갑시다. 여기는 뉴욕대학교 근처인 빈크커피라는 곳입니다. 공부하기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해서 금발 어, 그 듣고 찾아와봤는데 여기서 무슨 희곡인의 모임을 하는 건지 서로 연기 대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끼고 싶었지만 공부하는 척. 연출을 하면서 언니랑 사실은 수다떨었어요 오늘 갑작스럽게 무지를 가게 됐는데요. 무지는 항상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아, 말을 너무 얼버렸네. 왜냐면 너무 춥거든요. 에헤. <명 hinterly> 이거 하니까 딱딱해. 오히려 이런 진짜 방석을 깔고 앉으면 뭔가 메모리폼인가? 언니 한번 이거 앉아보요. 그런 게 느낌이 진짜 좋아. 그래? 아 이거 되게 부해 보였는데 아니야. 이거? 응. 그거 그게 느낌 좋아. 얘는? 오 어, 걔는 되게 얇. 얄... 아 그래? 아요 네. 그래? 난 걔가 제일 괜찮아. 남그도 어? 그렇 얘도 죠 근데 2 8그리이이 있었어. 아안 해. 안 비싸. 너무 비싸. 누가 방송의 이고 사나? 이건 다이소 가면 천 원인데. 아 그래? 과프는 <웃음> 뭐가 유명하죠? 브러시. 브러시죠? 저는 음.. 하이라이터 브러쉬는 뭘로 써야 되지? 근데 얘네 이거 이때안 따가워? 안 따가워? 아, 좀 괜찮아요. 난 그래. 얘네 괜찮을 응. 게어난눈 맞게 안 써봤어. 난 눈은 이제 무조건 더 손으로 보내. 나도. 그래? 인정. 왜냐면 내가 이걸 하이라이터를 쓰거든. 근데 브론즈 하나 필요해. 이거 하나 사고? 근데 그거 너무 좁으면 이거 써도 거. 아니 어. 이게 더코때할때 때 괜찮을 거 같은데? 응. 응, 역시 쇼핑 천국이야, 엘프는. 이개 귀엽다 이거 하나씩 <웃음> 엘프 하니까 어, 뭔가 슈퍼주니어거가 봐. 아니 그렇지도 안가. 아, 그래 그렇지도 말해. 않아 원래 패키지가 더안 좋. 넣어, 넣어, <웃음> 넣어, 넣 넣어, 넣 아니 이건 뭐야? 하하이라이트. 그런게 그거야? 하이라이트 스펀지. 뭐야? 하이라이트 뭐야? 이, 아 이거 아니구나 나 이거. 근데 나는 좀 이건 좋아. 쌉 무스. 불안해. 왜? 그냥 뭔가 좀뭐날까 나는 안탔어 오늘 이거 바른 걸걸? 볼리요응어 이쁘네 여기 위에 이거 이나 오늘 볼터치 예다생각겠는데이거쁘 네? 네. 그거 뭔지 알아요, 유튜브? 삐자 <웃음> 이렇게 저는 언니들과 헤어진 후 환승을 하러 가는데 오페라 가수도 보고 그리고 멋지게 춤을 추는 한 남자도 보게 됩니다 어, 기타 치는 분은 노래도 부르고 있었는데 노래를 진짜 잘 불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뉴요커들은 절대 지하철에서 저런 분들을 보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 투어리스트들만 거의 저분들을 보면 막 박수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일상이기 때문이죠. 무지에서 산 딸기 초콜릿을 들고 집에 갑니다. 오늘 하루 일과 함께했는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